안녕하세요. ADF 세 번째 웨비나 진행을 맡은 어드벤텍 조준영입니다. 한국에서 진행되는 어드벤텍 인베디드 디자인인 포럼 웨비나는 총 4회에 걸쳐 시리즈로 진행될 예정이며 올해는 인베디드 혁신 및 디자인인 서비스, 엣지 AI, 인텔리전스 및 무선 연결 솔루션, IoT 클라우드 및 소프트웨어 솔루션, 설계 및 제조 서비스 등의 다양한 주제들의 초점을 맞출 예정입니다. 금일 진행되는 세 번째 웹이나는 의료기 통합 솔루션을 아젠다로 네 가지 세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와 두 번째 세션에서는 어드벤텍 인베디드 IoT 사업부의 최석근 부장님께서 어드벤텍의 의료기 통합 개발 솔루션을 서비스 IoT 사업부의 허승님께서 어드벤텍의 스마트 병동 구축 솔루션에 대해 소개 드리고자 합니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인텔의 인공지능 의료 헬스케어 생명공학 사업 담당인 김정욱 상무님께서 인텔의 헬스 앤 라이프 사이언스 전략에 대한 설명을 할 예정이며 마지막으로는 어드벤텍 인베디드 IoT 부서의 기술팀 담당인 민정기 차장님께서 QFCS 쿨러 솔루션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이번 웨비나는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웨비나에 참여해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한 분에게는 에어 서큘레이터를, 두 분에게는 미니 마사지건을, 스무 분에게는 풀바셋 아이스크림 기프티콘을 신청해주신 분들을 대상으로는 오피스 365한달 무료 체험권을 드릴 예정입니다. 다양한 기념품이 준비되어 있으니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 ADF 세 번째 웨비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드벤텍의 최석근 부장입니다. 산업용 컴퓨터 분야 중에서 컴퓨터 모듈과 주문용 컴퓨터 제품군에서는 의료기기 시장의 비중이 전체 절반을 넘을 정도로 높은 편입니다. 산업용 컴퓨터 전체를 보더라도 의료기기 시장의 단일 프로젝트 수량이 만대 이상 나오는 큰 규모를 갖고 있어서 어드벤텍이 중점을 두고 투자하는 분야입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리고자 하는 내용으로 한국의 의료기 시장의 변천사를 의료용 초음파 장비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고 어드벤텍이 어떤 가치를 한국 의료기 제조사들에게 제공하고 있는지 또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가고 있는지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한국 보건사업진흥원 2019년 의료기기 산업분석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한국의 의료기기 수출금액의 총액은 약 4조원 정도 됩니다. 이중 의료용 IT기기의 수출액은 약 1조원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60에서 70%에 해당하는 수출액이 의료용 초음파 장비이고 나머지는 다양한 엑스레이 등 영상 취득 장비들입니다. 전세계 의료용 초음파 진단기 생산량의 20% 정도 되는 큰 비중인데요. 어떻게 한국의 회사들이 이렇게 큰 비중을 갖게 되었는지 이번 슬라이드를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86년 한국 벤처 1호라고 불리는 메디슨이 의료용 초음파 장비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당시 한국의 의료 초음파 시장은 일본 업체들에게 거의 대부분 장악되어 고 있었는데요. 김영삼 대통령이 일본의 버르장머리라는 말이 논란이 되던 1990년 일본과 무역 분쟁을 겪으면서 의료 초음파 장비 수입 금지 조치를 단행합니다. 이는 국내 메디슨이 있어서 가능했던 것이죠. 당시 한국의 의료기기 시장도 전세계에서 그리 작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세계 10위권이었죠. 당시 메디슨이 산부인과 부분에 강점이 있었지만 모든 다른 부분에 강점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한국 시장을 타겟으로 1995년경 GE 헬스케어, 지멘스가 한국의 연구소와 생산 공장을 설립합니다. 수익 금지는 5년 만에 풀렸습니다만 이후 삼성 메디슨, GE 헬스케어 코리아, 지멘스 헬스니어스 코리아, 알피니언과 같은 한국인 한국 업체들이 개발 및 생산에 두각을 내왔고 더욱 해외 수출에 박차를 가하면서 현재 세계 시장 점유율 20%에 달할 정도로 발전해 왔습니다. 이러한 의료 초음파 진단기 연간 7천억 원의 수출에 어드벤텍이 핵심 PC 모듈을 공급하면서 대한민국 수출에 이바지하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료 초음파 진단기는 일반적인 컴퓨터와는 다른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조용한 병원 현장에서 소리로 진단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컴퓨터의 작은 소음이 필수적입니다. 두 번째, 초음파 진단기가 동작할 때 CPU 사용률이 100%에 달하기 때문에 발열 관리가 전체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CPU 온도가 기준 이상으로 올라가면 발열로 인한 CPU 손상을 막기 위해 CPU 프리퀀시를 제한하는 CPU 스로틀링이 수행됩니다. 더 좋은 발열 처리는 CPU 스로틀링을 늦춤으로써 초음파 기기의 성능을 최대 20%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세번째, 컴퓨터 동작시 발생되는 EMC 전파로 인해 서 초음파 영상 품질에 영향을 받지 않는 세심한 컨트롤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최근 AI 딥러닝을 통한 영상 인식 기술이 발전하면서 제품에 적용되어 가고 있습니다. AI 딥러닝 수행을 위한 하드웨어 고려사항이 대두되어 가고 있습니다. 최근 의료 초음파 진단기에 GPU를 활용하는 프로젝트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초음파 프로브에서 영상을 가져오는 과정은 크게 네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첫번째, 디모듈레이션, 두번째, 빔 포밍, 세번째, 모델 스 e l 픽 프로세싱, 네번째, 스캔 컨버전. 이 중에서 기존의 FPGA에서 처리되던 아날로그 빔포밍을 디지털을 통해 소프트웨어로 처리하는 소프트웨어 빔 포밍 신기술이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빔 포밍을 통하면 다이어그너스틱과 같은 기존에 없었던 강력한 기능을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신기술은 2, 3년 전 고가의 장비에서만 가능했었는데 최근은 작은 MXM GPU를 도입하여 저가의 장비에도 적용되는 추세입니다. MXM GPU는 노트북에 채용되는 얇고 작은 그래픽 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MXM GPU를 채용하는 저가 장비는 기존의 컴퓨터 온 모듈 타입이 아닌 커스터마이즈드 마더보드 구성이 더 선호되고 있는데요. 다음 페이지에서 주문형 마더보드 추세에 대해 좀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용 초음파 제품은 지금까지 컴 익스프레스 모듈이라고 불리는 PC 모듈을 결합시켜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지금도 대다수의 구성을 차지합니다만 최근 주문형 마더보드의 적용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문형 마더보드 진행이 어려웠던 이유는 5, 6년의 CPU의 짧은 라이프사이클 때문이었습니다. 의료 장비의 특성상 개발에 2년 정도 걸리는데 CPU 단종으로 인해서 양산이 가면 3, 4년 뒤에 또 개발을 해야 되는 것이 큰 부담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인텔의 10몇 년의 CPU 라이프사이클을 갖는 오토모티브 대상의 CPU 정책이 나오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또 다른 이유로 최근 프로젝트의 기존과 같은 초음파 장비의 복잡한 구성이 필요 없고 작고 간단한 구성으로 충분한 제품군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성을 통하면 하드웨어 코스트를 낮출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장비 공급 업체가 직접 마드보드를 개발할 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드웨어 개발 장비 인원을 갖춰야 되는데 이러한 프로젝트가 지속적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원과 장비를 유지시키는데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따라서 컴익스프레스 모듈을 도입해 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문형 마더보드도 어드벤텍과 같은 전문 업체를 통하는 것이 더 유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개발 후 10년은 유지될 제품이고 더 많은 수정 개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어드벤텍은 세계 유수의 헬스케어 업체들과 다양한 프로젝트로 경험을 축적하였고 한국 법인의 120명이 넘는 구성원을 통한 국내 대응력까지 갖추었습니다.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AI 확산으로 머신러닝 기반의 AI 기능이 차세대 의료 어플리케이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AI 기능은 영상 진단, 유전자 분석 등 전문 분야에서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춰서 어드벤텍은 기존의 컴퓨터 반제품 외에 자일링스와 같은 FPGA, 인텔과 엔비디아의 AI 엑셀러레이터까지 개발의 범주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인텔과 엔비디아의 GPU 솔루션 개발 및 유통 권한까지 갖고 있어서 기존의 컴퓨터 반제품에 AI 기능까지 번들로 통합지원이 가능합니다. 의료기 설계에 있어서 제품 라이프사이클 지원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드벤텍은 스마트 LCM 라이프사이클 매니지먼트라는 관리 프로세스를 갖고 있습니다. 스마트 LCM은 제품 설계 단계부터 제품 단종에 이르는 오랜 기간의 모든 단계의 관리 정책을 의미합니다. 설계 단계부터 10년 이상의 제품 수명을 고려한 부품을 선정하여 BOM을 구성합니다. BOM 구성 단계부터 라이프 사이클에 맞는 부품 그로 인한 단가 고려 사항까지 고객사와 자세히 논의합니다. 양산이 시작되면 고객사의 생산 일정에 맞춘 납품을 지원하고 정기적으로 부품 현황을 재검토하고 해당 내용을 고객사와 투명하게 공유합니다. 단종 부품이 생기는 경우에도 고객사와의 협의를 통해서 고객사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 부품을 선 확보하는 방식으로 의료 재인증 없이 지속적인 제품 생산을 최대 15년 보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초음파 장비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의료용 초음파 장비뿐만 아니라 아주 많은 의료용 장비의 PC 파트를 어드벤텍이 반제품 형식으로 글로벌 헬스케어 업체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X-ray 외에 다양한 영상 진단기, CT, MRI, 내시경, 수술 장비, DNA 분석기, 원격 의료기 등의 수많은 프로젝트를 통해 어드벤텍은 의료 장비의 노하우를 쌓아왔습니다. 컴퓨터 부문은 전문 업체 어드벤텍에 맡겨 더 좋은 품질, 단가를 확보하고 고객사는 자신들의 기능에 더 집중해서 경쟁력을 갖추는 성공적인 협력 모델 사례가 아주 많습니다만 여기서 그 많은 내용을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신 분은 하단의 이메일 주소로 미팅을 요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드벤텍의 허승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드벤텍 스마트 병동 솔루션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자 합니다. 국내 의료 상황과 해결 방안, 그리고 어드벤텍 병원 솔루션이 어떠한 가치를 제공하는지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5명, 간호사는 5.9명 수준입니다. 그래프 수치에서 보이듯이 다른 의료 선진국 대비 현저히 낮은 수치입니다. 국내 의료진의 인력 부족 문제는 간호사 그리고 의사들의 과도한 업무량을 무리하게 요구하게 되며 이러한 문제는 처방 오류 또는 투약 사고와 같은 큰 문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국내 보고서에 따르면 인구 고령화 및 만성 질환에 의한 환자 수 증가 그리고 기술 발전에 따라 의료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가 심화되며 이로 인하여 국내 의료진 부족 문제도 고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헬스케어 이해 관계자의 니즈로서 첫째로 환자는 신속하고 정확한 의료 서비스와 편안한 서비스 환경을 요구합니다. 둘째로 의료진은 정확한 진단과 치료 및 환자를 관리할 수 있는 최신 장비들과 업무 환경을 필요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병원의 입장에서 고객 만족을 통한 의료 공공성 확보와 운영 비용 절감을 통한 수익성 증대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각 이해 관계자의 니즈를 충족하며 다가오는 의료진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스마트 병원 구축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어드벤텍의 아이 헬스케어 솔루션은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첫 번째로 통합 의료 영상 관리 시스템 둘째, 지능형 널싱케어와 스마트 병동. 마지막으로 병원관리 솔루션 레디 패키지입니다. 어드벤텍이 가지고 있는 통합 의료 영상 관리 시스템은 고품질의 화질로 의료 실수를 방지할 수 있는 수술용 내시경용 모니터 팍스 시리즈, DBP 캐처보드가 내장되어 수술 영상을 자유롭게 스트리밍 및 리코딩할 수 있는 아바스 시리즈, 마지막으로 수술 현장 보조 시스템인 상호작용 워크스테이션 아바스 60이 있습니다. 엔도, 시암 초음파, 팍스 영상, 생체신호, 그리고 모니터로 송출되는 정보와 영상은 아바스 400 스트리밍 및 비디오 매니지먼트 시스템 서버로 저장 가능합니다. 또한 의료진이 필요로 할때 다른 곳으로 전달하고 저장된 영상을 자유롭게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스트리밍을 통해 현장에 없는 동료 또는 상사 의료진과 함께 영상을 보며 상호작용하여 수술 집행 및 치료가 가능합니다. 어드벤텍의 지능형 모바일 워크스테이션 아미스50을 포함한 아미스 투약 오류 방지 CLMA 솔루션은 간호사들이 환자들에게 투약 약품을 배치할 시 물리적인 제한을 두어 만일에 투약 오류 사고를 방지합니다. 이 장표는 아미스 약재 배치 프로세스를 보여줍니다. 조제실에서 EMR로부터 환자 정보를 가져와 RFID 서랍장 약품을 넣은 후 정보를 입력합니다. 이후 각 병동으로 약품이 든 서랍장을 뿌린 후에 환자의 바코드를 스캔하면 환자에게 일치하는 서랍장이 연락되며 서랍장이 열리게 됩니다. 이와 같은 물리적인 제한으로 간호사 또는 의료진의 투약 오류 사고를 방지 가능합니다. 어드벤트의 스마트 병동 솔루션은 투약 오류 방지 시스템 그리고 모바일 워크스테이션을 포함한 다른 하드웨어 장비들이 위치나 배터리 상태를 확인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용 여부를 하나의 아이워드 서버를 통해 통합적으로 관리하며 효율적으로 장비와 인력을 배치하여 병원 업무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어드벤텍에서 제공해드리는 위치 추적 기반 장비를 병원 내 의료 장비들과 하드웨어 디바이스 그리고 환자들에게 배치하여 효율적으로 자원을 추적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드벤텍은 헬스케어 장비를 통합 관리해주는 디바이스 온 앱을 무료로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어느 장소에서든 실시간으로 장치를 모니터링, 제어 가능하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스마트 병동 솔루션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저희 어드밴텍 스마트 병동 솔루션을 통해 더 나은 헬스케어 환경을 만들어 보세요.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하단의 메일 주소로 미팅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텔에서 의료 인공지능 생명과학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정욱 상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인텔의 헬스 앤 라이프 사이언스 사업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먼저 헬스 앤 라이프 사이언스의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헬스케어 분야 어, 시장 상황을 말씀드리면 미국 같은 경우 미국 전체 GDP의 18%인 3.5 트리언 달러 규모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만성질환자는 어른 3명 중에 1명꼴로 만성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또한 노년층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비용 증가 역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장과 환경 변화에 맞춰 인텔이 어떻게 저희의 고객사와 함께 이 시장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변화시키고 리딩할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의료 헬스케어 분야에서 병이 발병한 이후에 치료하는 쪽에 중심을 두었다면 앞으로는 병이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병을 예측하고 예방할 수 있는 기술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가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인텔에서는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 즉, 고성능 컴퓨팅 파워로 이러한 기술을 저희 고객사에게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와 더불어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해서 의료 산업을 보다 더 고도화 할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헬스케어 시장의 변화에 맞춰서 다양한 트렌드가 일어나고 있고 인텔에서는 이러한 변화에 맞춰서 어떻게 솔루션을 제공할지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그 트렌드의 변화를 살펴본다면 헬스케어 시장에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비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부분에서 그 페이먼트 리폼, 즉 지불 방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만들 것이냐라는 것이 굉장히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어, 결국은 헬스케어 서비스의 품질은 이러한 지불 방법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효과적인 헬스케어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방법 대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러한 접근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의료 서비스의 개인화가 필수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 의 의료 서비스의 공급자와 수요자가 어떻게 파트너십을 가지고 잘 연결할 수 있는지 또 이러한 연결을 위해서 기존의 IT 인프라 구축과 더불어 새로운 인공지능 기술을 어떻게 적절히 조화롭게 어, 연결시킬지가 굉장히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의료 데이터인 경우 개인의 정보 보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인텔은 이러한 그 개인 정보 보안을 위해서 다양한 기술들을 제공하고 있고 의료업계와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업계 역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큰 흐름에 예외가 될 수는 없는데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해서 인텔은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헬스케어 기술은 어, 과거에 비해서 보다 더 지능적이고 인텔리전트 분산화되고 디스트리뷰티드 그리고 개인화 퍼스널라이즈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인텔은 이러한 세 가지 방향을 어떻게 고객과 함께 현실화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텔이 제공하고 있는 헬스케어 앤 라이프 사이언스 솔루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텔은 과거에 컴퓨터 칩셋만 만드는 반도체 회사가 더 이상 아닙니다. 인텔은 데이터 센트릭컴퍼니즉 데이터를 만들고 저장하고 처리하고 분석하고 어, 전달시킬 수 있는 모든 기술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이러한 어, 인텔의 방향의 전환이 헬스케어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산업 영역 못지않게 헬스케어 부분의 데이터는 그 총량이 폭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5년까지 데이터의 증가량은 다른 어떤 인더스트리보다도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어,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 역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헬스케어 분야의 데이터가 중요한 이유는 사람의 목숨과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 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또한 그 데이터를 핸들링하는 전문 인력들이 의사 선생님을 비롯한 다양한 전문가들 각 나라에서 어, 훌륭한 분이라고 여겨지는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인공지능 모델 역시 굉장히 좋을 확률이 높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전산화율이 OECD 20개국 중에 가장 높은 국가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헬스케어 산업은 이미 그 기반이 확립되어 있다고 볼수 있고 이제는 이러한 데이터 기반을 바탕으로 인공지능과 기타 다양한 기술들을 접목시켜서 새로운 차원의 의료 서비스를 만들 때가 도래했다고 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Precision Medicine이라고 하는 어, 우리말로는 정밀의료라고 하는데요 이 정밀의료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기존의 의료 서비스는 그 population base 즉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 서비스 모델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맞춤형 서비스 모델이 필요하게 되고 이러한 맞춤형 의료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 다양한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기술들 뿐만 아니라 개인 맞춤형 데이터도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 개인의 유전자 정보 개인의 클리닉 정보 등등 개인에 맞는 다양한 의료 정보를 바탕으로 나에게 맞는 의료 서비스를 구현해야 되는 시점에 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인텔은 이러한 Precision Medicine 즉 정밀 의료에 어, 필요한 기술들을 어, 다양한 방법으로 고객분들께 제공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Precision Medicine을 위한 다양한 기술들을 하나씩 본다면 어, 오른쪽 보시면 Policy 즉 정책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이러한 의료 서비스를 하고는 싶어하는 많은 어, 고객분들이 있지만 아직까지 제도적으로 열려 있지 않은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선진국들은 이미 조금씩 그 문을 열고 있고 조만간 한국도 어, 저런 저, 이러한 정책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파트너 에코 시스템이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트렌드에 맞게 필요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저희 의 고객사분들이 어떻게 에코 시스템을 잘 만드느냐에 따라서 향후 한국이 정밀 의료 분야에서 세계탑 티어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텔은 이러한 파트너 에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오니 관심 있으신 고객분들께서는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텔이 제공해 드리는 다양한 서비스들 중에 어, 기술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인텔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하드웨어 솔루션 즉 CPU, FPGA, 메모리, ASIC, 기타 등등 다양한 하드웨어 솔루션을 기반으로 최적화된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는 데 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소프트웨어 솔루션은 인텔 자체적으로 제공해 드릴 수도 있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에코 시스템 파트너사를 통해서 제공을, 어, 제공이 가능합니다. 인텔에서는 이러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어, 솔루션을 바탕으로 레퍼런스 디자인을 만들고 있는데요. 인텔에서는 슬랙보 지노믹 어널리시스라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어, 의료 산업에 어, 다양하게 소개시켜 드리고 있고 한국에서도 이러한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으신 고객사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인텔과 저희 고객사 파트너분들과 함께 어, 다양하게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전문성이 어, 저희 고객분들이 실질적으로 의료, 생명과학 분야 솔루션을 개발하시는데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텔이 집중하고 있는 포커스 그 에어리어를 어, 간략하게 요약한 내용인데요. 의료, 인공지능, 생명과학 분야에서 중요시되고 있는 세 가지 특징들 파플레이션 헬스를 어떻게 고도화시킬 것이냐 프리시즌 메디슨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어, 시작할 수 있을 것인가 기존에 있는 다양한 의료기기들을 어떻게 인텔리전트화 할 것인지 인텔리전트 엣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구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포커스 에어리 a 를 현실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펀더멘탈 기술이 두 가지라고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인공지능 기술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세 가지 포커스 에어리 a 의 공이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함으로써 기존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다양한 새로운 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인프라스트럭처를 보다 더 고도화시켜서 다양한 솔루션을 어, 개발하실 수 있는 그 에코 시스템을 만드는데 집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텔이 포커스하고 있는 헬스케어의 혁신 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파퓰레이션 헬스 프리시 l 메디슨 인텔리전트 g 지세 분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분야는 인공지능 기술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의해서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많고 이러한 새로운 기회를 한국에 계신 많은 고객사분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파퓰레이션 헬스 분야에서는 여러가지 요소들이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내용은 파퓰레이션 지노믹스 한국 같은 경우 100만명 유전자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화 만드는 국제과제가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만일 100만 명의 유전자 정보가 데이터베이스화 된다면 그러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메디칼 헬스케어 라이프사이언스 서비스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프리시즌 메디슨 분야에서는 어, 유전자 정보뿐 아니라 분자 말리컬러 어, 이미징 즉 분자 영상 분석 이라는 분야가 있는데, 이 분야는 굉장히 고해상도의 영상 데이터를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컴퓨팅 리소스가 필요하게 됩니다. 인텔이 가지고 있는 HPC 솔루션을 가지고 이러한 말리큘러 이미징 그 분석 분야를 핸들할 수 있도록 다양한 솔루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텔리전트 엣지 부분에서는 어, 한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생산되고 있는 초음파 기기도 이러한 엣지 어, 디바이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초음파 기기가 어떻게 더 인텔리전트화 할수 있는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어, 한국에 있는 많은 초음파 업체에서 이미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병변을 인식한다거나 또 다양한 자동화 기술을 구현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쪽 분야에서도 저희 고객사와 함께 다양한 또 보다 더 고도화된 솔루션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한국에 있는 많은 고객사 분들과 파트너십을 통해서 메디컬, 헬스케어, 앤 라이프사이언스 시장을 확대해 나가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보여드리는 어, 저희의 협력사들은 글로벌 메이커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으신 메이커이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한국에서도 이러한 다양한 분야에서 굉장히 훌륭한 고객사분들을 발굴하고 저와 함께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함께 만들어 나가시면서 한국의 메디컬, 헬스케어 앤 라이프사이언스 시장을 글로벌화시키고 어, 성장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될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인텔의 어, 솔루션을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드밴트의 KR 민정기입니다 QFCS 커즈로 플로우 쿨링 시스템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 드릴 내용은 첫번째 QFCS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두번째 QFCS의 장점과 이점 세번째 QFCS와 기존 DHCS의 비교, 네번째 테스트 및 검증 결과, 다섯번째 적용 사례, 여섯번째 서멀 솔루션의 선택 가이드에 대해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발열 솔루션은 열 분산 효율성, 사이즈, 조소음 등 여러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필수 요소들은 모두 갖춘 혁신적인 열 솔루션 커즈로 플로우 쿨링 시스템을 어드벤텍은 QFCS라고 하였습니다. QFCS는 세가지 점을 개선하였습니다. 첫번째, 히터플로우, 키칩을 통해 열반산 및 낮은 내열성을 고려하였습니다. 두번째, 컨택트, 하드컨택트와 히트파이프를 적용하였습니다. 세번째, 메커니즘, 트윈핀스, 2단계 스프링스크리를 적용하였습니다. QFCS의 구조는 첫번째, 히트파이프 이중구조로 열 온도를 빠르게 전달하는 이중구리 히트파이프를 적용하였습니다. 두번째, 철속화된 핀구조, 적층 및 압출핀은 냉각면적을 극대화하여 기류교환을 증가시키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세번째, CPU 하드컨택트, 구리 블록들은 CPU와 직접 접촉함으로써 CPU열을 빠르게 발산합니다. 네번째, 메모리 발열 관리, 메모리의 열방출을 가속하는 공기 흐름을 고려하여 설계하였습니다. QFCS의 장점으로는 어떠한 환경, 어떠한 어플리케이션에서도 높은 성능 발휘를 할수 있도록 CPU의 100% 전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가볍고 얇은 디자인이지만 컴퓨터 발열 처리 기술은 뛰어납니다. 세번째, 펜, 동작시 발생하는 소음이 적습니다. 네번째, 누구나 편하게 손쉽게 조립할 수 있습니다. 어드벤트는네가지 발열 처리 기술을 통합하여 완벽한 고효율 솔루션 QFCS를 제공합니다. 기존의 DHCS 쿨러에 비해 QFCS 쿨러는 표에 보시는 것 같이 개선되었습니다. CPU 열 온도를 6도나 낮추었으며 메모리 열 온도를 1.4도 낮추었습니다. 소음은 5.2dB나 낮추었습니다. 무게는 기존의 500g에서 2 1 0 g m 에 낮아져 가벼워졌습니다. 사이즈는 동일한 크기지만 높이가 16.7mm나 얇아졌습니다. 썸알, 진동, 평탄동, 드랍, 소음 테스트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모두 부분에서 좋은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썸알 테스트에서는 100% 부하시에도 발열 성능이 좋아 스로틀링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진동 테스트에서는 7.7G 이상에서도 발열 성능이 안정적이었습니다. 소음 테스트에서는 쿨러 최대 소음이 45dB 측정되었습니다. 의료기기는 발열 문제를 쉽게 일으키는 고성능 CPU가 필요합니다. 고화질 영상 출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저전력을 소비하면서도 통합 GPU 설계가 필요합니다. 다양한 요구사항들로 인해 고객이 겪고 있는 몇 가지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복잡한 설계가 필요한 의료기기 인커저의 공기 흐름에 제약이 큽니다. 두번째 CPU, GPU. ]의 최대 그래픽 성능을 사용하면 최대 TDP가 사용되어 많은 열을 소모해야 됩니다 세번째 초음파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제한된 공간에서 사용을 합니다. 네번째 효율적이고 신뢰에 있는 솔루션을 달성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섯번째 쿨러의 소음은 조용한 의료 공간에서 중요한 요소들 중에 하나 입니다 여섯번째 성능의 확장성과 쉬운 유지관리가 핵심 문제입니다. 그러나 QFCS는 이것들을 모두 다 해결하였습니다. 어드벤텍에서는 QFCS를 제공하는 제품들은 컴퓨터 모듈, MIO, AMB, EPC 제품들에 모두 채용을 하였습니다. 이 편은 컴퓨터 모듈에 대해서만 정리된 자료지만 모듈의 성능에 관계없이 QFCS를 적용하면 어떠한 환경, 어떠한 제품에서도 최상의 퍼포먼스를 얻을 수 있습니다. QFCS 쿨러를 적용하면 3축 공기 흐름을 통한 보호 효율성, TDP 45W까지 사용할 수 있는 발열 기술, 25mm의 얇은 두께와 가벼움, 45dB의 저소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상 QFCS의 소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로써 이번 웨비나의 모든 세션이 끝났습니다. 저희가 미처 답변드리지 못한 질문은 질문자분의 메일을 통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번 웨비나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하단의 메일 주소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웨비나에 참여해주신 분을 대상으로는 소정의 기념품을 드리고자 합니다. 추첨을 통해 에어서큘레이터 미니 마사지건, 폴바셋 아이스크림 기프티콘을 드릴 예정이고 신청자분들에게 오피스 365한달 무료 체험권을 드릴 예정이니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어드벤텍 인베디드 디자인인 포럼의 마지막 웨비나는 8월 26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웨비나에서 뵙겠습니다.